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태가신 백성들 복 내려 주옵시고. 가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 계십소서 상삼일 책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뵈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, 하옵소서. 하옵소서.